이기는판도 있고 지는 판도 있죠? 지금 이거까지 지면 제이피를... 유격패거든요이빔 뭐? 뭐? 뭐? 뭐? 안돼! 나는 소리밖에 안 나와. 이기는 판도 있고 지는 판도 있죠. 지금 이거까지 지면 유격패거든요. 어쩌라고. 무서워 죽겠네. 아이집 구해줘야 돼. 썰래네썰래네 아. 썰렌초. <목소리> <소련의, 소련의. 목소리> <소련의. 목소리> 잠깐만! 잠깐만요! 잠깐만요! 잠깐만요! 푸른 왜? 운도 높을? 운도 높을? 운도 나한테 왜 그래! 운도 <웃음> 아, 나한테 왜 그래! <웃음> 미치겠네. 그러면 이제 한자리 숫자로 내려가는 거죠. 전쪽이 레드카펫이에요. 따라라라따~ 따라라라~ 따라라라~ 따라라라따~ 라라라따 따라라라따~ 따라라라따~ 따라라라따~ 따라라라따~ 따라라라따~ 따라라라따~ 따라라라 배아파요! 배... <웃음> <웃음> 버섯에 반피가 날라가 버섯에 반피가 야, 어디까지 가나 보자 <웃음> 와, 이게 뭐야 <웃음> 시비걸지 마세요 치력패에서 예민하니까 <웃음> 치력패에서 예민하니까 비 시리카 보레바모가 니까 고래밥 먹어야겠어. 와우! 와우! 와우! 다우 와우! 와우! 와우! 와우! 나우 와우! 와우! 와우! 와우! 오. 어? 와.. 저걸 나 일부러 준건데 아.. 그냥.. 아 짜증나.. 아니 진짜 실패여서 나는 제가 때릴 수 있을 줄 알았어 어? 안 돼! 아 나이 탈진 써줬어야 했는데 탈진 못 눌렀어 아 떨린 거못살렀어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망했다 난 죽으면 안 됐는데.. 아 어, 처형이다! 다행이다 아.. 아.. 아.. 그 앞에서 얼쩡대는 게아니었는데 <웃음> 이거 그냥 안 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까? 와, 이 상태면 노란색 뜨겠는데. 생각보다 안 뜨는데? 그냥 떨어지는 건가? 오랜만에 들어볼까? 이때 되면 항상 꺼내는 노래였지. 아, 할 말이 안 나와. 할 말이 없다. 아, 유어지지 한번 볼까? 팀은 상위 75% 나쁨 시야도 많이 줄었어. 생존도 못하고 나쁨 보통 보통 나쁨 그각 나쁨 나쁨 나쁨 보통 나쁨 나쁨 그각 나쁨 개 빡치네. 다그각 나쁨 그각 나쁨 보통 그각 <웃음> 솔랭 <웃음> 솔랭 팀은 그각 <웃음> 제발 진짜 한판만 이겨보자 한판만 제발 한판만 이겨보자 정말 아 제발 한판만 이기게 해주세요 <웃음> 때려봐 때려봐 때려봐 너무 급했어, 너무 성급했어. 한번 와줄래? 오케이. 넵. 아씨. 빠이 못해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들어가는 거. 저거 저거 저걸 왜왜왜 왜, 왜 들어가? 아아어아아 어? 어? 아, 맞다 아 맞다 벽에. 아. 아 여러분 심심할까봐 했어. 심심할까봐. 어그 잡을 수 있지? 아. 어... 안돼! 나 잘못 눌렀어. 어, 도와 줄래? 도와주지 않으렴. 잡았다. 아, 잡는다. 아이. 어디가? 저 어디가? 아 이거 같이 받았으면 애쉬가 죽을 일이 없었는데. 아, 와 <웃음> 아! 아! 아! 드디어 이겼어. <웃음> 대박! 드디어 이겼어. <웃음> 드디어. 드디어 이겼어. 17점 오른다! 와 그래도 17점 올라? 하 아, 씨... 승리야... 씨.